짠넌넌넌넌넌넌넌넌넌넌넌넌넌 <목> <initiatives> <웃음> <쨘 dragon risque> 어나소매 완전 짧다 안녕하세요 에너지언입니다 여러분 여기는 바로 제주도입니다 네 제가 오늘 퇴근을 하고 제주도에 왔어요 친구랑 여행을 왔는데 지금 몇 시죠? 네, 밤 11시 4 0분네밤 11시 40분이요 에 이제 막 도착했어요 이제 막 도착해서 세수만 하고 너무 배고파서 저녁이 아닌 야식을 먹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음식은요 아니 여행 첫날에 우리가 그냥 넘어갈 수 없잖아? 물론 내일 일정이 아침 새벽부터 있긴 해 하지만 넘어갈 수 없어서 간단하게 맥주 한잔 정도 하려고요 그래서 맥주 짝꿍에 안성맞춤인 안주를 준비했습니다 바로 맵데이 음식인데요 맵데이 음식이 여섯 가지가 있는데 저는 그중에서 네가지를 갖고 왔어요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맵데이 직화 불막창 그리고 맵데이 직화 무뼈닭발 맵데이 직화 오돌뼈 맵데이 치과 치즈 불닭 거기다가 에 맵데이에서 요 와라 오징어도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친구랑 같이 맥주 를 한잔하면서 이야기 해볼까 합니다 제가 이거를 서울에서 제주도까지 갖고 왔는데 이게 조리가 정말 간단해요 다행히또 숙소에 어, 전자레인지가 있어서 그냥 전자레인지 2분 3초 놓고 데우시면 되거든요 그럼 한번 조리해서 친구랑 맛있게 먹어보도록 할게요 전자레인지. 와 이거 전자레인지 조리할 때이 비닐봉지를 벗기지 않고 그냥 전자렌지에 넣기만 하면 되거든요. 오, 그럼 빨리 조리해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언제자 언제 먹고 그래도 너무 신난다 여행이라서. 와, 냄새 장난이지. 네, 제가 지금, 어, 전자렌지 다 조리를 했는데요. 맵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섯 가지가 있다고 했잖아요. 제가 갖고 온 막창, 오돌뼈, 목뼈 닭발, 치즈 불닭, 불닭 제외하고, 그냥 불닭, 직화 불닭, 그리고 마, 마늘 닭똥집인가? 있었어요. 네, 그두 개는 제외하고, 제가 먹고 싶은 거. 제가, 즉다 닭발이랑 불닭 너무 먹고 싶어 했고, 막창은 뭐해. 이 오돌뼈 진짜 먹고 싶어서 이거 네 개를 준비했고요. 얘랑 같이 먹으면 좋을 것 같은, 햇반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맵데이에서 이것도 같이 보내주셨어요 매운 걸 감안해서 덜 매운 피클 마요소스도 주셨고 그다음에 이 마라 오징어도 같이 먹어볼 건데 지금 친구랑 이거 전자연 돌리면서 냄새 미쳤다고 했어요 진짜 냄새가 불향이 확 나고 맛있는 냄새가 진짜 와 미친 줄 알겠어 그치 않니? 와 정말 장난 아니에요 장난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 빠질 수 없죠 이거 진짜 딱 보니까 양도 약간의 혼술하게 되게 좋은 양이에요 너무 과하지도 않고 너무 적기도딱 그런 양인데 여기에 빠질 수 없는 우리렇게술 친구들 어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아니 제주도 왔으면 이거 하나 먹어 줘야죠 바로 한라산 한라산을 먹을 거고 그 다음에 제가 제일 요즘에 꽂혀 있는 홉. 홉 맥주 그리고 이걸 좀 시원하게 먹어야 돼 맥주는 좀 시원해 맛이거든요 얼음 펀도 준비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같이 한잔 하실까요 소주 좀 여러분 맛있게 먹을게요 우리 다 같이 짠! 짠! 친구 여기 앞에서 짠좀 해줄래? 짠! 아~! 어나소매 완전 짧다 아니야 냄새 진짜 장난 아니지 않냐? 불냄새 불냄새 장난 아니야 진짜 마요오소스마요오소스고 이거 찍어 먹어 매운맛 근데 친구도 매운 거잘 먹어가지고 닭발 닭발 이게 직화라는 말이 있어요. 딱 맞게 불맛이 와 음. 맵긴 매워 내가 왔을 때는 매운 못 먹는 사람들 먹기에는 좀 매콤한 맛이 어, 살짝 있는데 제가 먹기에는 딱 좋은 맛일 것 같아요 음. 너무 많이 맵, 맵지도 않고, 그냥 매콤한 정도? 음, 불냄새가 나요. 얘는 치즈불닭. 매운 거 많이 울면서 먹겠다. 끝에가 살짝 먹있어 아! 근데 진짜 불맛이 상부터가 딱 진짜 불에서 막 구운 것 같은 느낌이야. 음! 불닭 먹어봤어? 불닭. 되게 부드러워 닭가슴이 아닌가 봐 닭고기가 되게 부드러워 응달아어응 응. 그치? 생각보다 난 불닭이 약간 퍽퍽할 줄 알았는데 어? 나는 닭발이 내 취향일 줄 알았는데 불닭 맛있는데? 생각보다 끝맛이 근데 이게 끝맛이 매운 게 기분 나쁜 그런 매운맛이 아니라 되게 맛있는 불맛의 매운맛이야 응. 에이의 직화막창 음. 음. 근데 막창은 호불호가 좀 갈리겠다. 맛있는데, 돼지 못 먹는 사람들은 약간, 음, 그 돼지 특유의 향이 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이런 향 자체가 막창의 고유한 향이라 생각해서 너무 맛있어요. 음. 나의 원픽은 치즈불닭이랑, 그 다음에 닭발에, 무뼈 닭발이랑, 막창, 내오들뼈촌 응. 아, 시으로분다스를 불러. 모르니까, 요, 응. 마요세스. 응. 피클이 들어가 있어서 되게 상큼하다. 분명히 이거 못 드시는 분 계시거든요? 좀 매워서? 근데, 피클 마요세스 이 덜면 소스랑 같이 먹으면 되게 상큼하고, 달달하고, 그런 맛이 나서, 잘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거 집에 3개가 있어가지고 아빠 주고 왔는데 한번 먹어봤거든요? 근데 얘, 얘 진짜 꽤 매워. 그러니까 매운 게막 청양고추 그런 매운맛이 아니라 마라의 그 얼얼함 있죠? 그게 장난이더라고. 한번 먹어봐. 마라향 나게? 어. 이게, 이게 마라 향, 어, 마라 향도 안하고 마라의 로로함이 되게 좋더라고요. 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마라탕 좋아해서 얘가 괜찮은데, 마라를 싫어하시는 분은 좀 어떻게 보면 은 싫어할 수도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호입니다, 호. 응? 닭발 초밥. <웃음> 안 그래? 지금껏 는데 근데 이거 나 생각보다 너무 괜찮은 거 같아 솔직히 말해서 맨 처음에는 양이 좀 적다고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먹어보니까 딱 혼술하기 좋은 양이야 혼술하기 좋은 양짠짠 이건 소스는 따로 팔아야 된다. 어. 난, 이거 다, 난 닭발 먹을 때 계속 생각난다. 닭발 먹는 게 아니야. 콜라겐을 먹는 거야. 약간 불맛나고 매콤한 콜라겐을 먹는 거고 이 불닭 을 먹을 때는 단백질을 먹는 거야. <웃음> <웃음> 네 오늘은 맵데이에 직화 치즈불닭 직화 못배 닭발 직화 오돌뼈 직화 불맛창을 먹었는데요 여러분 저는 되게 깜짝 놀란 게 이게 어떻게 보면 전자레인지조리식품이잖아요 근데 전자레인지조리식품에서 이렇게 불맛이 나는 거는 저는 진짜 처음 먹어본 것 같아요 음. 불맛이 잘 나고요. 그 다음에 매운 분이게 맵메이들. 그러니까 매운 거잘못 드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께 좀 매울 수 있는데 저는 너무 맛있게 먹었어요. 근데 여기서 매운 거잘못 드시는 분들도 맵데이의 그 있잖아요. 그덜매운 소스, 피클 마요소스. 이걸로 찍어보니까 너무너무 맛있더라고요. 거기다가 처음에는 이게 양이 되게 적었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혼자 먹기 되게 많은 양이야. 어. 그리고 다 필요 없어. 자취생, 뭐, 대학생 다. 다. 전자렌지 2분 30초만 돌리면 돼서 그것도 껍질 안 까서 바로 돌리면 돼서 너무너무 편리한 것 같아요 여행 와서까지 제가 이거 챙겨와서까지 이렇게 먹는 거는 다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응? 그럼 오늘도 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여러분 짠